아프다. 진짜. <목소리도> 음, 제가 목이 약 처방 받으려고요. 너무 음. 귀네다 음, 음. 비자로구나. 유지야, 언니가 포르나일까? 아닐까? 난 그냥 비염인 걸까? 코로나 검사하고 와가지고 방금 전에 결과본 줄 알았는데 음성이래요. 지금 그냥 편도염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목표는 집안에서 오염지 않는 것. 어휴, 지겨워. 저 2주 동안 밖에 못나왔거든요안 안 나갔거든요, 2주 동안. 진짜 몸이 안 좋은데 코로나 확진 받았어요 아침에 자가 진단 키트 했을 때 15분 안에 봤을 때 음성이었거든요 근데 15분이 지나고 나서 버리려고 한 30분 있다가 보니까 두 줄이 엄청 흐리게 떠 있는 거예요 집 앞에 병원에 가서 하고 왔는데 양성이 났고 목소리 진짜 맛이 갔어요 진짜 아파요. 진짜 진짜 아파요. 오늘 아침에 진짜 너무 아팠어요. 딱눈 뜨자마자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면 이상할 정도다 싶을 만큼 아팠고 제가 막 엄살이 심한 편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픈 거? 참으면 나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 아침에는 진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목도 여기 지금 완전 땡땡 부어가지고 귀까지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아침에 근육통도 엄청 심했어요 진짜 한 5톤 트럭이 나를 이렇게 밟고 지나간 것 같은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약간 아픈 거 알아요? 그목에향처 앞을 때 따뜻한 물 마시면 아픈 것처럼 미지근한 물 먹으면 아파서 이거 얼음 떠온 물인데 지금 얼음 없어주 그냥 시원한 물이 됐어요 어쨌든 시원한 물 마시는 게 차라리 열 내리는 게 좋은 거 같아 근데 진짜 아프다 진짜 곱창 먹고 싶어가지고 배달시켰어요. 근데 방 안에서 먹으면 방에 냄새 배니까 너무 싫어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먹으려고 이거가 아니더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곱창이랑 부추 김치 볶음밥 그곳실 가서 우리 포상을 좀 받고 출리안도 가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포상으로 일단 가볼게요. 카레빵 예, 기사님. 예, 교감인데 교무실로 잠깐만 오세요. 네. 맛있어 아, 예. 아, 어, 예. 예. 예쁘죠. 약을, 약 기운이 떨어지면 너무 아파요. 어? 제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뭐 혹시 있으요 아침입니다. 일단 어제 잠을 잘못 잤어요. 약 먹으면 이렇게 피곤해서 약 기운을 빨리 잘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오던데요?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계속 그랬어요. 지금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파요. 하... 오늘도 베란다에서 어, 먹는 아침, 샌드위치. 아, 와, 진짜 아. 무겁다약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2시간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씻고 일을 하려고요 숫자는 더 자. 어제는 목이 계속 엄청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게 목에서 증상이 코로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러지약을 먹었는데도 콧물이 좀 나요 목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시킬라빈스를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은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다행히 입맛이 없거나 미각을 못 느끼거나 이러진 않아서 어, 먹고 싶은 것만큼 엄청 많아요 지금 물 시켰면 버라이어티 팩을 시켰어요 예 요거트 레인보우 샤베트 티스타치오 엄마는 외계인 두개랑쫀더궁합하나 엄마는 외계인 먼저 먹어야지.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제 먹다 남은 곱창. 전 진짜 몰랐다고요. 맛있다. 불쌍하네. 어 유자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누구니? 뭐 미안하다. 잘라고그러서 자자. 아 지금 엄청나는. 아네저약 추가 처방 받으려고요. 진짜 목은 그냥 살짝 목 감기 약한 목 감기 정도고 다 괜찮은데. 아 너무 어지러워요 그냥 세상이 삥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편집하는데도 화면이 계속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목 아픈 게 낫다 와 진짜 어지럽다 오늘은 격리 4일차 맞나? 오늘의 증상은 코가 매워요. 코가 엄청 따갑고 엄청 매워요. 마치 누가 내 코에 와사비를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 좀 자야겠어요. <웃음> 지금 일어난 지 2시간밖에 안되는데 이따가 마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목 아픈 거는 다 나와서 그건 다행. 근데 좀 어지럽고 숨쉬기가 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느낌? 어, 낮잠을 한 시간, 아니 30분만 자라고그는데또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 어지러움이 혹시 내가 커피를 안 먹어서 어지러운 건 아닐까? 해서 커피를 탔고 입이 너무 써가지고 케이크도 하나 먹으려고 가져왔어요아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내가 코로나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어지러워서 집중이 안 되는 건지 그냥 내 집중력이 끝이 난 건지 너무 모르겠네 오늘의 할 일을 어찌저찌 다 하고 누워야겠는데 증상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갑자기 오한이 싹 돌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입이 쓰고 떨고 차라리 목이 아픈 게 나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막걸리한 10병 마시고 다음날 숙취 이런 느낌? 오늘은 병리 5일차 밤이고 목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목도 하나도 안 아프고 코 따가운 것도 그냥 잠깐 잠깐씩 따가운 정도고 어제는 속도 너무 안 좋고 막 오한도 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은 괜찮고 평소 목소리랑 똑같이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예 이렇게 낮게, 작게 얘기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톤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친절해 보이게 말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 보니까 살짝 목이 아파지는데 말하는 게좀 불편해요. 어쨌든 뭐 이제 몸이 아프진 않으니까 그래도 좀 살만한데 어 피곤한 거는 여전해요. 너무 피곤해요. 입맛이 없어졌어요. 저는 갑자기 이제서야 입맛이 없어져가지고 아,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아 그리고 저는 숨이 차요. 지금은 격리 6일차 밤이고 이제 목은 아예 안 아프고요 낮에 살짝 어지럽긴 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말하다가 숨차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제보다 확실히 지금 제일 심하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약간 정신이 딴 데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손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놀았네 이게 현실인지 약간 아리까리한 느낌? 아저 오늘 이제 잡니다. 영화나 보고 자야지 그래도. 드디어 격리 7차. 3시간 있으면 밖에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말까지 계속 집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몸은 이제 진짜 완전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정신이 멍한 것만 빼면 다 괜찮아요 아까 입이 너무 써서 그게 불편했는데 내가 마라샹궈 먹었더니 입맛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주말에 외출하기 전에 그 자가진단 키트를 한번더 해보려고요 그냥 궁금하니까 저기 뒤에 유자가 앉아있어요 옆에 술래잡기 하고 와가지고 살짝 지친 유자 아무튼 코로나 걸리면 꼭 집에서 쉬고 그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겠지만 병원에서 약꼭 처방받아서 먹고 확실히 처방약이 세서 그런지 금방 증상이 깔아앉는것 같아요 유자 이제 안녕 <웃음> 잘 나고 물 마시고자